저희가 살고 있는 백옷 신도시에서 송도에 한 카페까지 가는 길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남편은 한번 가본 길이고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뒤에서 남편이 알려주는 대로 가보았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백옷 신도시에서 인천 논현동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논현동에서 송도로 향하는 길이에요. 오른쪽으로! 어. 중간에 공사하는 구간도 있으니 조심히 가셔야 해요 송도로 가는 길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좁으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있으면 잘 피해주셔야 해요 요즘 유튜브에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저랑 너무 비교가 돼서 안되겠더라고요 저는 속도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자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아직 잘못 타서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줄까? 와, 저기 송도 신도시가 보이네요. 가는 길에 경치도 좋아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기분 좋게 갈수 있었답니다. 후보 자린이라서 자전거 핸들에서 한 손도 놓지 못해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자전거에서 내리면 손과 어깨까지 막 얼얼한거 있죠? 한손 떼고 타는 법? 연습해야 할까요? 아직은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이 가렵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웃음> 그렇게 다시 출발하고 합니다. 지금 저게 저한테는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랍니다. <웃음> 오르막길이에요. 자, 이제 송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도는 자전거 도로가 참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전용 자전거 도로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회전 할게 와 뭐야 이거? 아, 와, 저 예전에 이런 좁은 길을 못 다녔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와, 잘 피해갔네요. 우와,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고요. 이제 고지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전속력을 한번 힘을 내 봤어요. 자, 이게 지금 전속력이에요. <웃음> 힘들어 하고 있죠. <웃음> 와, 송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시뷰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의 베이커리 카페라서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때도 많은 곳이래요. 키로수는 12키로 밖에 안돼. 음... 집까지? 음, 음. 그 저걸 찍어서 그래 봐. 병사도로? 병사도로.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으니까 힘내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 음료도 먹어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간다아 어, 부드럽다 여기 극허브 뒤에서 극허브. 남편이 이렇게 다 꼬치를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 굉장히 불안한가봐요 <웃음> 됐어 이제 페달 멈추고 힘 빼고 가 브레이크만 잡고 브레이크에 손만 올리고 조금씩 잡으면서 가 앞에 사람오니까 내리막길 돌아가는 길은 아까 왔던 길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죠 네. 힘내라! 힘내라! 파이팅! 저기 앞에서부터 내리막길 저 앞에 조금 쿵쾅거리니까 조심 그렇지 그렇지 회사 안 들려도 돼 어이구 시원해라 오른쪽 기둥 끝나는 지점에서 들어갈거야 오른쪽으로 속도 줄이고 급커브 여기 그렇지 했다 아이고 오토바이도 오네 당 떨어지지? 당 떨어져? 건 아니야? 저희 부부의 첫 라이딩 어떠셨나요? 오호. 그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